두자고 질리지도 않아? 당신 혹시 일부러 저주로 오는 거야? 어, 어?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? <웃음> 세상을 바꾼 인재는 벽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마련이니 <웃음> 세상을 바꾼 인재는 벽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마련이니 <웃음> 세상을 바꾼 인재는 벽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마련이니 체크메이트. 이렇게 순수하게 대국을 즐긴 건꽤 오랜만이네. 당신과 같은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을까?